세월의 문답 124강 네, 161문에서 162문 성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말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1절말씀만 읽겠습니다. <웃음> 저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잃힌 것이니 이는 모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음 1 5장에서 이제 그의 믿음을 의롭다함을 봤죠. 그 뒤에 이제, 이제 개명과 할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내용하고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인치는 예식으로 할례가 주어진 거죠. 이게 할례가 구원에 그 실질적인 뭐 외적 조건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이제 할례가 내면적으로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질이 갖춰진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죠. 본질이 갖춰지지 않고 형식이 되어지면 그건 이제 그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 되는. 161문답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161문답.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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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 그것이 배제되고 형식만 갖추게 된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그걸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그걸 계속 그렇게. 누려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154문답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54문답.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게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된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이제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렇구요 자기 스스로 그걸 속으로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은 본질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본질에는 창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저들에게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 저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율, 율법이 있고 또 성전도 있고 그들 몸에 할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대적했죠 음. 근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정체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어, 이제 그 인심을 받아서 이제 할례자가 됐다는 사실을 잊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형식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정통이다 하는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가론 유다가 불택자로서 주님이 뭐 파송해 가지고 어, 주님이 주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은삼집에 팔아먹는 일을 하는 거죠. 따라, 외형으로 따라다니긴 했지만, 내면으로는 수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효력 있게 그에게 작용되지 않은 거죠.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다. 하는 소리. 나지 않음만 못하다. 아까, 이제, 공부, 벨진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과 이제,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구분돼서 갈려지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맨날 실수가 많죠. 연약하고. 로마서 7장을 보면 그거 알수 있잖아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게 하시니까 나는 참 나를 보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내신 방도를 쫓아서 살기를 원한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늘. 사단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넌 틀렸어. 너는 구원 못 받아. 넌 불택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행위를 보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신자는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도 저기,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무엇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이인류 미리 예고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전에는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자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는 좀더 있다가, 뭐, 저한 비자의 소리에 또, 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기, 드로하고 가론유다의 차이점이 뭔가요? 또, 발람, 발람 있죠, 발람. 예? 아까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혼났는데. 발람이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제어하고, 입술을 제어해가지고, 그, 예언을 했지만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중심은 항상 욕심이 있었죠. 예? 돈에 그, 저, 그 돈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있었다. 예. 이게 베드로하고 차이점 베드로는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연약함 때문에 환경 속에서 넘어졌던 거예요 몇 번. 예.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한 거고. 그게 무슨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잘 모르고 연약해가지고 그렇던거죠 근데 베드로하고 이게 발람마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아, 아까 그러고 또 가야바의 얘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가야바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가야바가 사실은 정통, 그, 제, 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다그 자리를 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줬죠. 가야바의 위치를. 인정해줬는데,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예? 한 사람 희생하는 게 낫지. 여러 사람 고생하는 것보다 한 사람 희생하는 게 낫지. 굉장히 그 그럴듯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발람처럼. 그 속은, 속은 유대주의, 그 민족주의, 이, 이, 이런, 그, 그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 속에, 속으로는 자기 아상, 자기 행복, 자기 영광. 그래서 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맞죠. 성경에 뭐, 그 미리 이제 다 예고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예수님한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하게 선지자 같이 그렇게 말 생각해 갖고 그런 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택자들하고 불택자들은 달라요. 네.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가 많고 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혜에 떠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궁휼만 바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주, 주님의 택한 받 백성이죠. 그런데 뻔뻔하게 예? 다 형식 취하고, 다 자기 위익이나 구하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때는 늘 사단 사단의 패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다 예. <웃음> 다음 다음 뭐 주일날 유대주의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난 고개를 들수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지만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 한계도 알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구원이 그 불가능력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속죄 그런 것으로, 그, 된 것이다.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다 되는 것이다. 그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리세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다른 게그 차이에요. 꼭 이게 이제, 속이 안 변한 사람의 그 태도, 종교를 자랑하고, 예, 자기를, 자기,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나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냐. 그런데, 고개를, 고개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고개를 못, 못 들고 따라가. 주님의 궁율만 바로 뻔뻔하게, 뻣뻣하게, 목이 곧게, 그렇게 따라가진 않아 예. 분명히 다릅니다. 응. 택한받은 사람들에는 그런 효력이 그런 주님이 내신 은혜의 방도들이 계속 효력 있게 작용을 해서, 부르심에서 용화로운 상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까짜들은 항상, 저기, 껍데기를,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껍데기를 갖고 주장하고, 하, 내가 정통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은혜의 방도가 효력 있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웃음> 그 형식, 형식 자체를 가지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례에서 구원의 효력을 잘 누리는 사람이다 지난 시간에는 뭐 대충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162문 보도록 합니다 162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토께서 자기의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예시인데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중보사역의 유익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고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덕들을 경고하고 많아지게 하고 순종해 이도록 하고 그들의 사랑을 입증하고 간직하며 서로 나누고 그들을 바깥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1 6 2문의 내용을 좀더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어 성례를 통한 유익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성례는 그리토께서 자기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은혜원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토의 중보사역의 유익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성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두 개의 성례를 세우셨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던 날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직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음, 십자가 사건을 앞뒤로 두고, 먼저 성찬에 대, 재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위임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내리시죠. 거기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례를 베풀도록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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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거는 사실, 뭐, 동등하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과.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은 구속 역사와 관련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이전에 그,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는데, 그걸 비우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동동하지 않았는데, 에, 저 이때 받으시고 동동하게 되냐? 그건 아니죠. 예, 이거 구속 역사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권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뭐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목적으로 또 사도들더러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으신 거죠.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세례 주어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고 주님의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결국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 보면 이제 순종하는 자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다 갈라지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세례를 줘서 교회원이 되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예식인데 거룩한 교회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언이 된 거죠. 의의의 전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그렇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준 거지 의가 주입이 된게 아니라 그랬죠. 주입을 얘기하는 것은 루토교나 뭐죠 로마 케토릭 쪽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의 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토께 속하기만 한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거룩의 정과도 있다. 거룩의 정과도. 의와 거룩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1문답에 나옵니다. 61문답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도의 품위를 발휘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된 교회의 실질을 나타내게 하신 거죠.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던 전날 밤에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찬식 때 읽었던 내용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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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월절 때 그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웃음> 넘어왔던 그 사망을 넘어온 절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그 그 사망을 뛰어넘어서 이제 광,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웃음> 그것이 이제 그 6월절 식사 때 이제 쓴 나물과 떡을 먹었는데 그 6월절 식사 중에 지금 이게 성찬을 지금 재정하신 그 거예요. 식사 중에 6월절 식사 중에 사도가 성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어, 주께 받은 거라고 합니다. 사도가 전하는 성찬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대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건 뭐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확실한 사실 아니에요. 그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 성찬식이 예개정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까 예식문에서도 읽었지만 그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하고 떡이 우리 몸에 반응을 주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면 금방 우리가 속이 따뜻해 오잖아요. 그게 그리고 에너지도 일으키고 뭐뭐 떡도 마찬가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확실하다 있고 확실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자라가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지 않을 요이 기념은 그저 회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받아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 믿는 거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또 믿는 거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더욱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 믿음이 생성, 생성이 되는 거죠. 그때 생명이 생성이 됐고 이제 그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내용이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성찬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더욱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성찬을 받았는데 성찬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거죠. 더 이제 더 주님의 품위를 발휘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뭐 뽐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점점 더 나타내는. 예게꼭 형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누구가 베푸는 성찬을 참여했다. 그런데 의미도 두고, 유명장한,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리또와 하나 돼서 성, 성례에 참여한 사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또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사나 죽으나,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그리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두 성례를 십자가와 부활 때 제정하셨는데, 자기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요건데 이 성례는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잖아요. 신실한 말씀의 전파, 성례. 표지라는 게뭡니까딱이이 이 성경책 여기 딱 표지에 딱 보면 이게, 이게 성경책이라는 걸딱 보여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께 연합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 신실한 말씀을 따라서 받고 소통하는 거고 또저그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성례 참여하고 거룩한 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성례를 지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거룩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성례의 유익들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서 참여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로서 이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짜 이제. 택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거룩한 교회에 속하는 사람의 특징인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섞여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식으로만 참여하고 내면으로는 그리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늘 혼자 따로 놀고 혼자 혼자 즐길 거 즐기고 혼자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례는 거룩한 예식임 성례라는 번역에서 드러나듯이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해 베는 것들은 있지만 거룩한 건 없어요 <웃음> 다 종교들은, 다 종교들은, 그, 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과 가르침만 얘기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말합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유일합니다. 물론, 저 여기 가르치는 것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거지만, 정체가 확실, 신분이 확실한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가르치는 거죠. 신분이, 신분을 내 알려주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입사장로들이 계시록에 보면 그분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세상에서 제일 높은 정도의 거룩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볼수 없는 그 거룩을 그분한테 보고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짓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나온 형식이나 제도들이 다 거룩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사람껏 뭐, 사람한테 뭐, 다른 종교들의 그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죠.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교회고 그런 모임이 주님과 하나가 안 돼서 여전히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죠 세상에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뭐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아닙니다 <웃음> 주님이 제정하신 이 예식 규례들 외에는 그 어떤 예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일반 단체에서도 세족식을 하는데 신자들이 수련회 같은 시간에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사순절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행사들도 성례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의 방도,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딱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것이 다또 하나로 보면 말씀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기도는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다 말씀이죠. <웃음> 그 외에 다른, 뭐, 그, 그, 저기, 로마 케토릭에서는 칠성례를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뭐 견진 성사, 서품 성사, <웃음> 또 혼인 성사, 종부 성사, 고해 성사, 뭐, 우리 갖고 다섯 개를 더 붙였다고. 예. 그, 그거는, 아닌, 그, 그런 걸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웃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제, <웃음>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지. 수단은 은혜의 방도로 준 거는 딱 세례와 성찬 뿐이다. <웃음> 은혜라는 말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일, 일을 많이 한다던데, 뭐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뭐 십자가를 못을 여기다 박아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치고,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 그 갈,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게제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은혜는 <웃음> 그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욕이고. 그 그런 거예요. 종, 종교적인 행사 자기 자기 위안이 될수 있어도 은혜는 안 돼요. <웃음>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것. 대우림답은 성례가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보 사역의 유익들을 표하고 인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재정해 주신 주셨다는 표현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성례는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성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이 둘이기 때문에 세례도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신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셔서 그들이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그때라도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때라도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미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교제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아, 성찬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살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례 때도 이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죠. 원래 세례 에세가 이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백이 있고, 서원이 있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는 옛 사람으로 안 살겠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결단은 서원하고, 결단하는, 또 고백하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막 제세례 파들도 돌아다니고, 또 로마 캐토릭에서 개종한 사람들, 뭐, 뭐 아주 잘잘알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돼. 이명해서 올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고백을 통해서 회원으로 받는 거죠. 고백을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 일단은 가르쳐보고 그, 그 동일한 내용이 고백되어지고 과연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가족으로 받는 거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에서 왔으면 그 지역 사람이면 그 지역이 개신교회였으면 무조건 유아세를 주고 그 개신교원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있든 없든 그래서 나중에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역교회가 그 기독 자동으로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래서 너무 형식화됐다. 그, 유아 세례 준 사람들도 교육도 안 시켜도 되고, 고백서를 꼭, 저, 제일 기대는 신앙 고백을 다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물타기를 해버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신앙 고백서, 우리랑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공적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종교, 저이 개혁교의 전통이 공적 신앙 고백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나도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그럼 뭐, 뭐 믿는데 그,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종말론이 이상하고, 구원론이 이상하고, 아니, 교회론이 이상하고,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랑 같아야지. 다 맞는데 뭐 하나가 틀리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성경론서부터 종말론. 뭐다 이것이, 아, 우리 전통, 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 이단들과 싸우면서 세웠던 그런 내용. 그 성경적인 내용, 교리의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것이 내 고백이다. 하는 것을 표해야지 표해 나도 과연 이것이 옳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을 이렇게 들어올라오래도, 그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생명이 있으면. 아무 교회나 가서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 이 교회도 구원이 있나 하고 막 들어와서 가입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 우리가 무슨 문턱을 높여가지고, 다 일일이 저 문구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안, 못 믿으면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형제들과 나누기를 바라고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 그런 중심이 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니까. 신앙고백이라는 게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신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셔서 그들이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때라도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뭐 입교할 때도 그래서, 입교할 때도 어 부모한테 그거 잘 교육을 받아서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하고 같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뭐 시험 봐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속이 진짜 그런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어 성도의 교제에 속하게. 성인 세례 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자들은 입교 시에 이제 고, 고백을 보고 받고, 근데또 다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성인 때 다시 세례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성찬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살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성례는 요컨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식탁에 울타리를 친다, fence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한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어떻게 오후에 성찬식을 했어요. 다락방 예배라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낙은 애들도 뭐 손님들도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찬식 때는 회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가게 하고, 회원만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엄격, 그, 분명히 이제 엄격하게 한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헌장이 개정되면서 이 점에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 과정 속에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아직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봐야 하는 거죠. 기실 유아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역시 믿는 사람입니다만 공적 신앙 고백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주의자들은 아이고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으면 되지 유아들도 똑같이 성찬 참여하면 안돼뭐 요즘 그런 주장이 있어요. 유아들 같이 떡 나눠 먹으면 안돼 그런 주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제 주로 이제 회중 교회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예, 교회 직분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감동이 있으면 아무나 목사하고 아무나 이제 그그 예, 예, 그, 그 회중주의자들은 약간 신비주의자들이고 예, 예, 무질서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진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물론, 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수도원주의가 나오면 그거는 또, 이제, 헬라 철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속에. 그,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게, 그, 펠라기우스나, 뭐, 이게 계보가 있어요. 그,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있어요. 헬라주의자들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하고 다 연결돼요 그런 열심을 포장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됐지만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세례를 제대로 베풀지 아니하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례를그 재를 제대로 베풀지 아니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한국 교회 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걸 잘 걸러도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 이게 그 걸름망이 허술하면 마구 들어오는 거죠. 아니 군대에서 믿는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는데 그 빗자루 세례라고 있잖아요. 사람 많으니까 빗자루에다 물을 죽여가지고 그냥 연병장에 세워놓고 물을 뿌린다고 그게 세례예요 <웃음> 빗자루 세례라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대하면 군에서 받은 세례로 고향교회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 흉내는 낼는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사람으로 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 얘기하면서 뭐 때가 되면 들어올 거야.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신앙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왔을 때는 그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웃음> 만일 그 사람이 사람을 잘 사귄다든지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있게 되면 그만큼 교회에 세상정신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제대로 베풀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근원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게다가 세례를 제대로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례는 중보사역의 유익들을 표하고 인치는 예식입니다. 중보사역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는 우리 죄로 말미암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형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마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고 죄의 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대로 중보사역의 유익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신과 거룩하게 하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하이델베르크 요림답 61문 얘기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사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법적 자격과 거룩한 삶은 오직 그리토 안에 있는 완전한 의와 새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그리도로 충분한, 그리토의 충족성을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세상 언저리에서 뭐 기웃거리지 않죠. 세상에서 참 거지같이 살지 않죠. 하늘나라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신께서 말씀 곧 그리토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그리토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고 그리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도 성신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거룩하게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노력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그리또와 연합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또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또와 연합하여 그리또의 몸에 속하고 그리또의 생명을 받아 그리또의 어떠하심을 함께 그리고 각각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도매 건으로 되는 게 없어요. 교회로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구원이에요. 데 개인의 구원인데 교회의 구원은 무시한 빼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사역의 유익을 유익이 되는거죠. 음. 마지막으로 성례는 중보사역의 유익들 곧 우리가 그리토와 연합되고 그리토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어, 어, 어, 다른 어떤 예식도 이런 고귀한 역할을 대신할 수 없죠. 오직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세례와 성찬을 집행할 때에 참된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가 표하는 대로 그리도와 더욱 연합될 것이고 성찬이 인신인 대로 그리도의 생명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참되듯이 우리 영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도의 참된 몸과 피에 틀림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포도주하고 떡이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듯이 생명을 생명을 그 움직이듯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성 성찬식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냥 기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누리는 거죠. 주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려서 그렇게 살려고 거룩,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더. 아무튼 그 성례를 은혜의 수단 혹은 구원의 수단이라 부르는 까닭은 그런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토를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만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고 우리의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명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례를 제정해 주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여에 더욱 참여하게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토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토 때문에 봉사하고 그리토 때문에 이제 교통하고 그리토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그리토를 증거하고 그리토로 말미암아 자기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내 유익들에 대해서 중보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업은 아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를 내세우고 또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 세례와 성찬 이외의 다른 것들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수 있는 것처럼 많은 형식들을 만들어가고 있어 왔는데 중부 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례와 성찬인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룩한 삶을 살아서 이제 저희가 더욱 고룩한빛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잘. 전진해 갈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업적주의로 나가서 교만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제 현재의 실질적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이상한 신앙은 없을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례의 온전한 유익을 누리는 자로서의 행위가 될 것이 없나이다. 신행이 될 것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런 은혜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